으기야기야기야기야기야기야 보도를 움직여 러왔다 응기야기야기야기야기야기야, 야야이 녀석. 맛좀 봐라, 어떤 맛이냐? 병맛이다. 와 완전 쫄아버렸어 근데 집 지키는 거위잖아. 방금 대장 역할을 할수 있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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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를 먼저 분해해서 재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누구 작업을 한번 해보자. 도와줘야 돼. 음? 짜잔 이렇게 빠로로 제껴 가지고 분해를 해서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여러 종류 나무 인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텐데 아기자기한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하다고 하는데 주제는 프랑켄슈타인 입니다 좀 귀엽게 표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프랑켄슈타인 디자인은 뭐 대충 그려봤는데 여러가지 모양 중에서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프랑켄슈타인 귀에다 사용할 나사못스 하나 찾아봤자 음 녹아줄게 나사모스 귀에다가 탁 돌려나 프랑켄슈타인 귀에다가 사용할 나사못을 두 나무를 접착제로 바르고 어, 클램프로 압착을 해가지고 한 40분 이상 어, 그대로 둘거예요 40분 뒤에 봐요. 프랑켄슈타인 동생도 하나 만들어 볼거예요 동생은 어, 원래 하려고 했던 팔레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형님 프랑켄슈타인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큰형님은 가로세로 27mm 정도 두께가 되는 각재로 팔을 만들고 작은 녀석은 21mm 두께로 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형님 팔은 90mm 두께 작은 녀석은 60mm로 두께 큰 형님 팔은 60, 90mm 두 개, 동생 팔은 60mm로 두개 했는데,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재단을 안 해도 요큰 출인형이기 때문에. 물 떨어뜨리냐? 나이 드니까 자꾸 물자 떨어뜨려. 어이. 샌딩을 다 했으니까, 손가락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손가락 모양으로. 손가락이 4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쪽에 해당되는 2개 손가락은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손가락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부분을 조각을 하는데 잘라내는 걸 버닝펜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을 동안 팔을 구멍을 뚫어서 나사못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팔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여 보겠습니다. 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씩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 이런 식이 될 아주 아주 귀엽죠? 팔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자잔. 몸통에 한번 박아볼게요 뚫어놓은 팔에다가나사모을 팔은 어깨부위에 구멍을 다 뚫었어요 다파일로 구멍을 뚫었어요 사파이 구멍으로 뚫어야지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까 이 녀석들은 나사못으로 연결을해 주고 미리 이렇게 흘렁하게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뚫었어요 그래야지 얘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팔에도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다 박았는데 팔은 나사못이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사파이로 굵게 뚫었어요 몸통에도 드릴로 구멍을 미리 뚫어 줘야지 이게 잘 박히거든요 2.5파이로 구멍을 내놨어요 여기다가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도 해야 되니까 일단 살짝 박아 놓고 칠하고 나서 꽉조도록 할게요 예쁘게 붙었죠? 손봐요 손 엄지손가락하고 음, 주의할 점은 머리가 모여라 꿈동산이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어깨가 어, 머리 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낮게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팔이 모서리 쪽에서 돌때 머리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머리에 걸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낮게 내려 가지고 오랑우탄 같네요. 팔이 기니까. 이거 해봐. 자, 치, 어차피 칠을 해야 되니까 덜 조아 줘야 돼요. 칠하고 나서 속에도 칠이 먹어야 되니까 칠하고 나서 마저 조아 주도록 할게요. 손락 보이시죠? 프랑켄스테인 형하고 동생의 몸통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머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아까 전에 접착제로 집성을한 머리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집성을한 머리 부분을 클래스를 해제하고 형님하고 아우하고 두 덩어리가 나왔네요. 자, 표면을 좀 갈아 볼게요. 머리는 이가정자리쪽 왁구만 갈아 가지고 몸만 구슬리면 되겠는데 그라인더로 거칠게 단차이가 좀 나도록 갈아 낼 겁니다. 나머지 머리하고 몸하고 이어주는 것은 나무심, 목심으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를 갈아 내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하고는 나무 목심으로 연결할건데 지름이 8mm 예에요 나무 심을 몸에다가 고정을 해서 머리는 흔져놓는 식으로 할게요 이제 잎을 좀 잘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업은 오랜만에 톱질을 하게 생겼네요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잎이 될 건데 잎을 듬하게 잘라야 될것 같아 가지고 기계로 하려니까 뾰족한 각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힘들어도 톱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거는 선 모양대로 톱으로 칼금을 넣어주고 잘라야지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칼금을 넣었기 때문에 각도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사선으로 예리하게 잘라내서 작은 녀석도 동일한 작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을또 잘라서 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조립을 하면 되겠네요 공업적인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예술적인 작업만 남았네요 예술적인 작업하러 갑시다 자 각각의 파츠를 조립을 하면 은 이렇게 돼요 볼트는 아까 찾았던 그 볼트하고는 조금 다른 걸 마련했어요 좀 얇아 보여 가지고 강런한 느낌이 들지 않아 가지고 조금 굵은 볼트로 큰형님 프랑켄슈타임 큰형님답게 덩치가 크죠? 자, 고에는 이런식으로 귀에 볼트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할겁니다 글루건을 쏴서 고정을 하고 목에 있는 목심은 머리쪽을 체결을 하지 않고 몸쪽에다가 목공본드로 고정을 시키고 머리쪽은 뺐다 꽂았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목의 아래쪽에 여기다가 목심을 심을게요 절반정도면 25mm 이게 50mm 목심인데 길이가 구멍은 25mm를 뚫었으니까 절반만 발라가지고 붙여버릴게요 또 동일하게 25mm만 목심은 본드를 발라서 몸에다가 체결을 하고 머리를 뺐다가 꽂았다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아, 몸을 자꾸 또 흘려. 나 이러니까. 누거도록 누거. 어우. 그러면 그러서 뭐 с у 목심이, 목심이, 어, 본드가 다 마르면은 꽂아야 돼요. 꽂고 나서 빼면은 이게 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저번에 왜 디자인 잡아놓은 거 있죠? 디자인 잡아놓은 컨색대로큰 형님은 요런 형태로 가고 동생은 요렇게. 조금 더 선하게 보이도록 탁하고 조금 선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가고 큰형님은 큰형님답게 가급 모습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로 도안을 잡았으면은 이제 버닝을 한번 해볼게요. 슈타인 형제가 목공작업이 끝났으니까 얼굴도 라인을 라인을 그려줬는데 칼라를 입혀야 되겠죠 몸통하고 머리를 분리해 가지고 따로 칠을 해야 될것 같아요 팔 분리를 해서 따로 칠을 할게요 머리하고 몸통을 분리한 다음에 몸통에 색을 칠하려면 팔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묻어나니까 팔을 일단 분리를 하고 칠을 하고 나서 조립을 할게요 다 분리를 했어요 팔 몸통 머리로 이렇게 다 분리를 했는데 얼굴에는 프랑켄 유셔타일이 피부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시체를 고뇌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색이 좋지 않으니까 좀검무티티하게마시 가기 조금 일부 직전에 그런 피부색을 해야 되겠는데 완전한 열려 이게 오. 역시 때려야 말을 든데 자 얼굴은 마시각이 일보 직전에 색이어야 되니까 좀 직직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피부색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크색 스테인으로 칠을 해 가지고 나무결도 살리고 좀 칙칙한 피부색을 연출해 볼게요. 일단 뒤통수에 한번 발라 가지고 색을 한번 그리고 지워야 되겠네요. 연필 자국들은 깔끔하게 좀 지워요. 페인트는 비치지 않고 먹혀 뭐 들어가니까 그 위에 발라버리니까 선 말이 없는데 페인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나무결이다 드러나니까 연필자국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다 지워줘요 뒤통수에다가 포크색을 한번 씨려 볼게요 오 많이 칙칙한가 마르면은 조금 밝아지긴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피부를 너무 무시한건가 눈은 깔끔하게 흰색으로 물거지색은 그 검정색으로 뭐 경계는 눈빼고는 경계를 다 넘어가서 이렇게 칠을 했대요 눈은 끝칠은 하지만 밝은 색이니까 밑색이 우로나올수 있으니까 좀될수 있으면 피해가지고 칠을 합니다 똥색인데 얼굴이 머리색하고 입속은 그냥 검정색으로 심플하게 할게요 뒤통수는 뭐 그렇게 착실하게 칠해주지는 맙시다. 여불 띄게 하고 얼굴만 빡시게 하고 뒤통수는 뭐 무시해버리죠. 자, 모이는 머리 아래쪽이라도 착실하게 칠해줍니다. 얘들이 머리 아래쪽에 있다고 이게 가려지는게 아니에요. 얘들이 대굴박이 하도 커가지고 몸보다 도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여요 밑에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은 대골박이다 보이니까 이런 턱조가리도 다, 다 칠해줍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핏기가 없이 누리 땡땡 해야지 프랑켄유시타인 그 피부색이 맞는 것 같아요 얘들이 혈색이 안좋아요 혈액순환이 안돼가지고 혈색이 안좋거든요 형대골박은 여기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리고요 아우대굴박도 뒤통수부터 좀더 같은 피부니까 어그색으로 위치를 하겠습니다 색이들어가야되는 부분은 다칠했어요 동생부터 윗상의를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상의는프렌치블루 이네들은, 여름, 이런 좀 얘네들은 옷이 좀직키해야 되니까 키키하다키키프키키키키인데 Yeah. <laughs> 컬러가 그냥 캠으로 보니까, 그냥 뭐 하늘색 비슷한데. 상의 색상을 올리브 그린으로 할게요. 꽃색 말리고, 말리고, 이제 하이도 칠하고, 속에 티도 하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블랙을 블랙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을 완료 했고요 어, 이제 말리고 조립을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마르는대로 바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다 말랐으니까 몸통하고 어, 팔다리를 조립을 해 볼게요. 칠을 다하까 깔끔하죠? 팔다리를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팔이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조아 줄게요 너무 헐렁해도 졸립 다 되고 팔이 다 내려오니까 눈통 <목소리> 위에 모도 머리가 얹혀 있어 이렇게 여기 여기에 게잘 어울리겠다 자또도 머리 위에 잘 어울리는데 또도야 너무 잘 어울리는거 아냐? 응? 머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딱 맞는데? 다시 해봐 그렇지 아주 잘 어울리는데 만세 만세 만만세 도도 만세 도도 만세 그렇지 도도 만세 자 이제 먹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팔 내려 오른 팔 올리고 왼팔 올려 뭐야 도리도리 도리 도리 도리 오 옷을 입혀놓으니까 색깔 나는데요 얘는 머리가 엄청 커요 다른 머리만 하다니까 도리도리 자 형이라고 아우 짜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프랑켄슈타인 형제가 완성이 됐어요. 짜잔. 음, 아주 안정맞고 귀엽죠?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괴기스럽고 좀 무서운 소대인데, 이렇게 안정맞게 변신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도도야, 안녕. 안녕.